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오늘도 영어방 박보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클렌징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니 피부 좁쌀 여드름이랑 모공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저만 알고 있을 순 없어서 이렇게 영어방 박보라 클렌징 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몇몇 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뛰드하우스 순정 약산성 5.5 클렌징 워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 타입의 클렌징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제품만 해도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이 제품의 장점은 산뜻한 마무리감과 사용 후물 세안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가볍고 산뜻하게 클렌징이 되는데 판테놀 성분이 있어서 수분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면 건조함이 하나도 없고 막 세안을 하고 나온 것처럼 그 촉촉함이 유지돼요. 거기다 민감성 분들은 순정 라인 믿고 사용하시는 거 아시 8가지 성분 무첨가로 저자극의 약산성 제품이라 피부의 pH 농도를 맞춰줘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워터 타입이다 보니까 워터프루프 제형의 마스카라 이런 건 따로 지워주시긴 해야 돼요. 그래도 섀도우나 피부 메이크업은 정말 깨끗하게 잘 지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어떻게 세안을 안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도 따로 물 세안을 하지 않고 클렌징 패드랑 워터만 사용해 주는데 물 세안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1차 세안용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가볍게 선크림까지만 발랐다거나 아니면 베이스 메이크업만 했다던가 이럴 때는 클렌징 워터만 사용해 주고 있어요. 확실히 물 세안을 안 하니까 건조함이 조금 줄어서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제품은 제품은 용량이 320ml인데 가격이 12,000원밖에 안해서 가성비가 정말 짱짱인 친구예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민감성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계절도 타지 않는 제품이라 여러모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프레쥬 오리지널 인진 쑥 버블 페이셜 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나이트 케어 루틴 때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인진쑥은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 A와 C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인진쑥 추출물이 4만 ppm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탄력이랑 윤기까지 주고 수분감도 잘 채워줘서 세안 후 얼굴 당김 개선에 좋아요. 부드러운 약산성 버블폼 타입이라 피부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할수 있어요. 다른 클렌징 제품들에 비해서는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 저는 주로 모닝 클렌저로 많이 사용하고 저녁에는 선크림만 발랐거나 아니면 일 1차 세안 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세안용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이기도 한데 제가 좋다고 느끼는 점들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민감성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티트리 성분 때문인지 세안을 할때 굉장히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청량감을 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극적이고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분은 분들도 계세요. 향은 쑥향보다는 로즈마리랑 음, 페퍼민트, 티트리 약간 이런 향에 더 가까워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불호일 수도 있어요. 어,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스킨아렉스 서포터즈 할때두 개에 8,900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계속 세일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이트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스킨렉스 사이트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디필 에스테더마 유산균 콜라겐 클리어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메디필에서 이 클렌징폼이랑 앰플이랑 수분크림을 같이 보내주셔서 사용하게 됐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제 요즘 피부 개선에 가장 열리라고 있는 친구예요. 오늘은 클렌징만 보여드리는데 조만간 앰플이랑 크림도 빨리 가져올게요.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은 나 혼자 산다에서 손담비님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에요. 네이버 실검하고 쇼핑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일반 폼클렌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안에 발효 유산균 콤플렉스가 담긴 캡슐이 있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균형을 맞춰줘요 이 유산균 콜라겐이 모공 속 피지와 각질 같은 노폐물을 싹 씻어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프랑스산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해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모공을 케어해줘요. 구매를 하실 때이딥 클렌징 스펀지를 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스펀지를 사용하면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생겨요. 이게 100% 셀룰로우스 식물성 스펀지라 자극이 적긴 한데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하고 얇은 편이라 이것도 살짝 자극은 있긴 하던 그래서 저는 얘는 주로 그냥 거품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얘로 거품을 만들어서 세안을 하면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부드럽고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모공도 모공이지만 진짜 피부결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환절기라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폼클렌징을 사용하고 나서 약간 아기 피부같이 탱탱하고 맨들맨들해졌어요. 그리고 각질이 많이 가라앉았길래 찾아보니까 필링 성분인 파하랑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대용량! 300ml라 정말 온 가족이 매일매일 사용해도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니스프리 씨솔트 퍼펙트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딱 봐도 제가 잘 썼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꾹꾹꾹꾹 눌러서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제주만의 용암해수 소금으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씨솔트 성분은 보습 효과도 좋을 뿐더러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거칠고 붉은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염증 제거와 살균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게도 좋답니다. 특히 화농성 피부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소금 알갱이들이 통째로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세안을 하면서 스크럽을 해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해봤던 씻솔트 제품 중에 알갱이가 가장 크다고 느껴져서 바로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손에서 충분히 녹인 다음에 얼굴에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정력 부분은 당연히 만족스러웠고 세안 후 뽀득뽀득한 느낌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촉촉하고 보습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민감성이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사실 무리가 좀 있고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나눠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나 턱에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 집중적으로 사용해주거나 아니면 바디케어 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니스프리 이 씨솔트 라인이 씨솔트 함량에 따라서 젤리 휘핑 퍼펙트 이렇게 세가지 종류였는데 젤리는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펙트가 너무 자극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미친 휘핑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면 은 이게 씨솔트 알갱이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그런지 짤때 엄청 뻑뻑하고 잘안 나오는 게 살짝 있어요 마지막은 랑벨 내추럴 딥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에서도 말하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번 좋다고 추천을 드렸던 제품이에요 이 랑벨 클렌징 오일은 디렉터 파이님의 탑 오브 탑 클렌징 오일에도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성분이 순한 제품이에요 93% 천연 오일과 7% EWG 그린 등급의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천연 오일이라 눈에 들어가도 눈 시림도 없고 세정력이 강해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같은 것도 바로 지우기 좋았어요. 특히 제가 요즘 눈살이 연약해졌는지 살짝만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면 눈에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무버로 지우는 것조차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이 제품으로 한 번에 클렌징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롤링이 되니까 눈에 자극도 없고 잔여감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오일 제품이라 지성분들이 사용하기 조금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레몬 껍질 오일이 피지 조절과 각질 케어를 해주고 피지 노폐물과 블랙헤드를 말끔하게 세정해줘서 지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반대로 건성분들은 피부 각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민감성 피부 포함 모든 피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이 레몬 껍질의 비타민C가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톤업 효과도 있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저는 유화 과정이 조금 귀찮아서 오일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딥클렌징이 필요할 때 특히 블랙헤드 제거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제가 사용해봤던 오일 중에 블랙헤드 제거는 예만한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블랙헤드도 블랙헤드인데 화이트헤드는 정말 박멸 수준으로 제거해줘요. 이 제품은 사용감이나 잔여감, 그리고 세정력 블랙헤드 제거 이 모든 부문에서 제 1등을 줄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애용하는 오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렌징 오일들을 한번 추천해봤고요. 피부 타입이나 원하시는 클렌징 제형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